그런 게 있대? 직접 보세요 그게, 그런 게 있대? 아, 그런 게 있대? 그런 게 있대? 직접 보세요 여보세요? <웃음> 잘 놀았다네 잘 보았다네 잘 들었다네 이번에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이 첫 번째 콘서트라고 래서 굉장히 많이들 준비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걸좀다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서로 잘 놀았다 저도 시원하게 잘 노래를 부르고 르고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아 정말 원없이 재밌게 잘 봤다 이런 공연이 될수 있게 아, 준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래도 공연을 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 저의 인생 첫 번째 콘서트를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